아니, 요즘에 미에를 불어서 언더복으로 해. 이거. <웃음> 이거. <웃음> <야>! <웃음> 나 다리 안긴거 같은데 어, 어? 한 번만 입고 왔어, 아 다리 다고이잖아 지금 어, 나 위에 그냥 버리고 깠어, 그냥 아유, 나 아유, 원래 아유, 이렇게 나. 한 사람 아닌데 여기여기여기 여기, 여기, 여기. 어. 여기 두분 무슨 아니, 일이에요? 나갈 거예요 저희, 저희 오늘 저희. 딱 마음 먹었단 말이에요 어디 가시려고요? 아 여기 바로 홍대 옆이니까 잠깐 마실 나갔다 오면 되죠 아, 아, 둘이 아, 갔다 아, 오세요 왜, 왜, 아, 뭐하냐? 트레이 가야지, 가 여기 그대로 두고 가냐? 어색해서 안나는 거죠? 무슨 소리였지? 완전 뭐이네 뭐가 뭔데? 왜 그렇게 하고. 완전 뭔 소리야. 친이 뭐. 뭐, 뭐, 뭐. 어이없어. 가장. <웃음> <웃음> 아, 야 ESTP. 아 ESFP. 맞거 저는 F예요. 응, 완전. F500. F500. 찐 500. 찐 500. F1 일어나 내가 <웃음> 비타 500 사줄게. 나가자.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. 나가자, 내가 예쁜 옷도 가져왔어. 언니 옷 입혀줄게. 어? 그 서로 개 기대돼. 어때? 번댕 no, 어, not... eh.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. 아니 그리고 요즘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상바지긴 거에다가 이건 좀 짧아 안어울에요 이렇게 툭걸치 가지 걸툭걸치 이런 데이정옷 갈아입고 이제 가자. 옷 갈아입고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? 네. 저희 게 있어주세요. 저경찰요 그럼 우리가 빨리 나가야 나가 나가라고 빨리 나가 나,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아나 유진이한테 안무그좀 봐달라고 하려고 했는데? 그손남이 미쳤어. 그거 어딜 거야? <웃음> 한번 아, 봐줄래? <놀동놀동> <놀동> <놀동> 내가 미쳤어 <놀동> 내가 미쳤어 미어어무오 사랑 공원공원 정말 롤리 롤리 롤리 런런 땅땅땅땅땅땅도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엄 쟤는 들것 같지 않은데요. 그죠 어때요 지금? 그러니까. 쟤는 지금 방 안에서 뭐야? 옷가아입는다고옷가아입은나 어, 너도 내 앞에서 치마 입은 거 1년 만에 처음 봤어. 치마를 입었어? 왜? 어디 나가요 쟤네? 어디 가? 꼭 모르시잖아. 어어? 아니 뭐야. 출동 출동. 가족, 가족 아니야? 출동 출동. 야 얘들아 너네 뭐, 뭐 치마를 입는다? 어디 어? 나간다고요? 안 치마를 안 입었다. 그러면 무슨 허허벌판 스 같은 소리를 하냐는데? 허허벌.. 형왜 무슨 허허벌판 같은 소리예요 냄비 치마 안 입었다는데? 일단 들어가겠습니다! 문 연다! 어씨고! 왜, 왜 화장하고 왜, 왜왜 있어? 어올 울려! 울려! 어? 어? 어쭈! 겨, 저렇게 어깨를 보인다고? 너네 어디가? 클럽가? 어! 진짜? 진짜? 어. <웃음> 안 돼! 진짜가? 왜? <웃음> 네? 무슨.. 야 우리 오늘.. 오늘.. 무슨.. 여기.. 회식하기로 했잖아 집에서.. 뚱딴지 같은 소리야? 아니... 처음 듣는데? 아니 우리 그 법에 정해놨잖아 저기게그 할거야 큰일 나. 아니 놀러가면 같이 가야지 뭘 니들끼리 가는 어, 계획을지않더 어, 아유 그건 좀 아, 아니지 그건 좀 아니지 어쩌야? 저 김윤수 어, 진짜 침을 벗는데? 어, 어어어 어어 그건 어. 좀 어. 아니지 그건 좀 아니지 나 저, 저, 저런 저런 패션 처음 보긴 하면 이스펙트 팩트 로말이 몰스레이씨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반사 심지어 오늘 예뻐 다? 작정했네 <웃음> 얘네 심지어 오늘 다 예뻐? 설마 너네 나가기 전에 여기 거울샷 찢을거야 너네 <웃음> 또 이렇게? 뭔지 알죠? 뭔지 죠 아니들과 함께 뜨뜨고 나가는 거. 너네 뭐 이렇게 막 이거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지금 얼마늘 산에 새끼들 없이 <끄> 한명눈 감고 찍게 하네. 한명 앉아야지 이렇게. 이렇게. 치마야. 치마 입은 애들 <끄> 이렇게. 야 이렇게. 가자. <끄> <끄> 아니 와이 우리끼리 놀아야지 어디가? 지금 저 안주 시키려고 하는데 거실에서. 먹어. 나... 회신해 <끄> 아 너네들 같이 가야지. 아니 가자 <끄> 아니 어디 갈 거? 어디 어디로 갈 건데? 그거만 말이 어디 갈 거야? 알려줘. 따 놓는 거 맞아. 나 언제, 언제? 아니, 언제 우리 올 건데? 언제 올 건데? 12시까지. 아아 <웃음> 아,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돼. <웃음> 어 진짜 안 돼. <웃음> 진짜 싫어. 우리 왜 근데? <웃음> 왜, 우리 진잘 놀아. 우리 되게 잘 놀아. <웃음> 아니 면 가서 우리가 역거 줄게. <웃음> 어? 우리 그럼 광대 역할 되게 잘하는 거. <웃음> 아형 씨. <웃음> 아 전원 줄 알아요? 몰라요 그럼 마셔요. <웃음> 어 김혜수 알아요? 아 물어봐요. 쓸수 있어? 너는 반응이 진짜. 쟤 우리가 놀기 왜 우리랑 같이 안 놀았죠? 네, 우리가, 우리도 새로운 남자를 만나야 돼그 셋이 우리랑 안 노는 걸로 합의하고 나가 잠깐만 그게 아니라 <웃음> 너 지금 한번뭐 했어?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간 거 네, 아니 그냥 잠깐 즐기는 거 저게 뭐, 본심이구나 백조실 다시 올 거야? 그럼 우리도 다른 여자랑 놀다 온다? 어, 어, 어, 어, 어. 아, 100명 만나줘라 어, 제발 제발, 제발. 어, 100명 어, 만나줘라 네. 왜? 왜질투안네왜 질투하네? 왜, 왜 질투하네 어, 질투 어, 질투 어, 질투 나가, 우리가 나가는 게 빠르겠다 가자 가자 우리 이렇게 아, 가 어? 너무 싸지나요? 어, 뭐야 얘게 이거 뭐야? 이거 세고 가, 가. 야, 철, 그 장벽 만들어 유진 씨 다리가 어, 기시네요? 다리가 매우 길어가지고 아 가지 마 어, 진짜 어, 가세요? 진짜로? 데려다 줄게 아니 히계세야 어. 너네 지금 가면 비행기로 바꾼다 바까바까 바꾼 다 너네 오늘 후회하지 마바까 피디님이 열어줄 거임 뭐야 어떻게 우린 누가 누 나가? 내가 나가? 몰라? 나 내가 나간다? 어떻게 하나하나 파티 한데요. 아니 우리 그때 좀비 게임에서 연주가 1등했잖아요. 맞아요. 연주가 2가하셨는데 웃긴 걸로 1등했지. 아 그건 1등 아, 1등은 나였어. 아, 또, 또 뭐야? 유진 씨 컨디션 괜찮으세요? 나좀 아, 우울한데 나갈 때 애들 또 웃겨주고. 누나 왜 우울해? 너무 빠져. 너네만 보고 살아서 우울해지. 야너저왜 우울해? 너네만 보고서는 진짜? 응 진짜 그거 같아 언니 지금 그 위에 왔던 집에 있어서 아니 지금까지 우리랑 행복했으면서 아 그러니까 그냥... 이제 좀 다른 행복을 찾아볼래 보려 나가 아 할게.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내가 야 내가 설거지할게 내 빨래도 안 해놨잖아 아 빨래할게 내가 돌렸잖아 저거. 안녕 아야 내가 살야 내가 밥할게 내가 하이깐 자식새끼들 켜봤자 소용도 없어요 <웃음> 어머, 아니 근데 우리 이제 뭐예요 쓰지마자? 아, 잠깐만 일단 여기 앉아봐 쇠시는 맨날 마시는데? <웃음> 아니 형 그래서 우리 이렇게 처지고만 있을 거예요? 어제 무슨 일이있었죠 숨도 안 마셨는데 기억 안 나요? 아니 나 무슨 감이 너무... <웃음>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계속 잡아는데 그죠? 우리... 우리끼리 먹어야 되나?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못 해줬네? 아 춥다 이제 누나는 거 아니야? 우린 같이 놀 사람도 먹일 것도 없네 아니, 근데 진짜 갔어 그리고 우리 앞에서 보여주지 않은 모습으로 꾸미고 갔어 왜? 난 그게 지금 되게 커요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우리랑 놀때 대충 그냥 입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이쁜 줄 알았으면서 이따 와 이것도 아니고 우리 그냥 오는 걸 싫어했어. 그러니까. 아 너무 싫어했어. 어? 사실은 우리가 와주길 바라는 거 아니야? 근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. <웃음> 우리 일단 우리도 혼자 가 볼까요? 어? 일단 가좀 무작정? 어 일단 가. 그래서 걔네들이 좀 유명하니까. 어? 김미서 보셨어요? 미뮤진 보셨어요? 오! 진짜 개존. 전는저 어디 있어요? 아니면 우리 알 아는 보 사람이 어 리프산도 오늘 왜 저기 마진수 어, 이러면 어, 어, 어? 봤어요? 아까 연준은 어디 갔었어요? 어? 그러면, 저쪽으로 가던데요? 응. 아니 걔네들이 갈 데가 빨한 거 아니야? 그니까 러 내가 볼때 했는데 공룡 슈퍼? 공룡 아닌 광동 아니야? 아 근데 또막 남자 만난다고 이래고 진짜 클럽 갔수 있어 아, 아니 근데 갈것 같은 의상이긴 했어 진짜 클럽..그러니까 노래방을 본인에게 가지 않았을 것 같아 아, 아. 진짜 진짜, 진짜 아, 클럽 아, 가면 난 진짜 실망이야 아그데쟤 너무 실망이야 걔는 원래 클럽 다녀? 안 다녀요 아니야 안 걔, 아, 걔네 엄청 좋아한다 했었어 그그 우리 촬영장 완전 옛날에 초창기 때 셋이 엄청 막 클럽 다니는 걸 좋아했었다고 코로나 전에 아, 예요 일단 저희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홍대를 가야 돼 어차피 우리끼리 여기서 마실 수 없기 때문에. 나도 여긴 밥은 많이 났어. 아 진짜? 나 진짜 돌아버려 그냥. 아 잠깐만. 형 일어나봐요. 우리도 꾸밀 수 있잖아요. 우리 멋있을 멋있을 수 있잖아요. 형 유준호예요. 어, 맞아. 우린 김영동이야. 우린 꾸밀 수 있고 꿈이 있어요. 그거지. 아 아주... <웃음> 진짜 완전 <웃음> 완전 내지. <GT>. 아 진짜? <웃음> 괜찮아요. 컨디션 괜찮아요? 나는... 근데 저는 지금 가버려야 돼. 저는. 나는 준호에게 살짝 이렇게 해줘가지고. 형도 한번 해 해볼래. 이게 뭐야 어디, 올라와요? 가버려, 가자 <웃음> 아니 가버려 가버려만 가버려. 가버려 가버려 가자는 룩 홍대로 가버려 오케이 가볼까요? 그러면 일단은 각자 입을 수 있는 제일 멋있는 룩으로 입고 오자 이거 형 하나 더 풀어야, 하나 더 풀어야 돼 그럼 명치가 <웃음> 보일 텐데 아니 아니 요즘에 밑에를 풀어서 언더 부으로 해야 된다 <웃음> 위를 잠그고 아위에 잠그고 응. 해서 <웃음> 이거 이거야 <웃음> 이거야 이거야 <웃음> 잡시다어 이거 맞 자신감 생긴다. 졸라 섹시한데? 존나 멋지네요 지금. 너는 뭐 입다 <이따> 말았니? 입다 말고 바지도 지금 질질 끌리는 입신. 어? 어? 어 멋있는데 저 형? 어 뭐야? 우리 이거 인스타 셀카 이거 이거 하나 어, 찍어야 돼 이거. 어, 어, 어, 오 좋다. 멋있게 나. 우리 오늘 점령 해야 된다니까. 점령 해야 돼. 점령 해야 돼. <목소만> 여러분 업대 보이시네요? 네. 물론이죠. 지금 이 친구들 지금 찾을 생각이. 어디 어디 갔을까 지금 근데 지금 어딜 가나 저희 손바닥 알거든요. 얘네 밥? 예. 스토리 올렸어요? 아니 쟤들어딘지 단톡방에 올렸네. <웃음> 어, 우리 있는 단톡방이에요? 응. 오케이 오케이. 리 이게 어 아니 너. 여기 어색해. 아니, 너, 너, 너 어디쯤지? 나에 어? 어어세요어 아. 일단 아. 얘네, 어. 얘네 얘네 빨리 찾아야, 어. 얘네 빨리 야 돼. 있는 거 아니야? 공룡으로 가? 가? 아 그럼 얘는 어디 갔을까? 밥을 먹으러 갔나? 전화한번 해볼까요? 오케이 전화한번 해보자 유진 누한테 한다면서 왜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요? <웃음> 어, 애글자긴 하다 아 제리 유진 내... 이건 거절한 소리인데? 미어 누나나 연준한테 꺼져있다고? 아 벌써 꺼? 아니 미친 거아니에 연주한 테 텔레. 설마 안 받는 거 같아. 텔레폰을 그냥 안 어? 있는... 바라, 받고 있는다. 바로 바꿔 끊었어. 방금 되게 시끄러운데 순간 빨라하면서 <끝> 끊는. 그러니까 노래만인가 싫어. <끝> 어 유진아 너 어디야? 아 우리 지금 클럽이야 끊어. 뻥 뻥치지 말고 클럽. 클럽에 왜 애말이 나와? 야 우리 클럽. 노래방. 아, 에파노 노래방이. 아니 서노래방이. 아니 존나 서운하다어어어저친텐인데 제친텔인데 어, 어, 이거 진짜 존나 서운하다어어 제친텔인데. 뭐 그렇지. 어 무라 어, 어, 어? 어, 어, 어, 어, 무라. 이쯤 되면 전화 받았으려 위치를 알려 준다든지 우리 찾게 놀고 <웃음> 있다라든지 이렇게 해줄수도 있는 건데 클럽이야 끊어는 아니 나온 줄도 모르잖아. 그니까그니까 깜짝 숙님 하자. 그 완전 왠지 그 노래방 맞죠. 근데 진짜 애말 들리긴 했어. 클럽이라고 하는데 클럽에서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남자 만나겠다더니 결국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거야? 아니 근데 가는데 <웃음> 남자들끼리 이미 놀고 있는 거 어? 그러면 진짜 약간 서운할 손을... 때부터 그냥 진짜 그럼 그냥 나올 거야 노래방 안에 남자들 있다 나 지금 바로 나놀 거야 나 아, 우울해졌어 어. 눈한번마주치고나놀 거야 오케이 눈한번마주치자 드루룩 하는 거아 오케이 와여기인데 네, 어? 아까 그 금지방에 올렸던 양팍치 집이 여기야 맞네 설렘 여기야 자 그냥 갔다 올게요어한번 가서 사람 있냐 이런 사람이 있었냐고 물어봐 내가 너네가, 너네가 뛰어봤자 우리 손바닥 아니지? 얘들도 결국은 우리랑 같던곳 가는 아, 거고. 아, <웃음> 왔다 갔대. 왔다? 갔어요? 아, 왔다, 왔다 왔, <웃음> 왔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어. 옆가게로. 옆가게? 네. 아시는 분인거 같은데? 어 어디? 옆가게로. 옆가게. 그럼 가시죠. 네, 일단은 내가 지금 안경 써가지고 분장을 했으니까 내가 안는데 분. <웃음> 안어 안겼어. 아니요? 에 이제 또 수신으로 얘기할게. 요 남자 보 있었어요. 어, 나도 있었어. 와, 이상하게 귀엽네. 1번 남입장합니다저 여기요. 저요저 여기요. 저여 1번 남나 양성 팔입니다. 나웃기 원하시고 노래 잘 부르는 분을 아. 원하시면 아니, 아 안녕하십니까! 이번날김영중입니다 아, 누가 불렀냐? 화끈함을 원하다면 아, 저를 잘 불러주십시오. 잘 불러주십시오. 안녕하십니까! 아, 3번날 유중모입니다. <웃음> 오늘 뜨거운 밤 확실하게 책임져 드리겠습니다. 잘합니다! <웃음> <자>, 뭐든지! <웃음> 시키만 주십시오! 열정! 열정! 열정! 마이크는 진짜 좀 아니 남자들이나 논다면서요, 누한테잘놀거 같죠, 이미? 잘놀거어죠 뻥치지 마. 방금 말하면서 마음속에 공함이 다 들렸어요. 결국에 우리지. 준비됐어? 자저 화끈하게 한국 예약하겠습니다 가 어떤지 평가해 주십시오. 잘자요. 잘자요. 자요 같이 결국 우리 우리끼리 노는게 제일 재밌잖아. 너네가 놀 사람 없어서 우리한테 무례한 동 아니지. 같이 놀자마자 안 그래. 강강 수월어 우리 카메라 중심으로. 너안 갔어? 누누가 좋으니까맞지 그럼 이도 거야? 네. 이도 이것도 주 주특기거든요. 진짜 너무 잘해. 말이 되나? 여자애들은 집에 안들어오고 우리끼리만 집에 들어왔다는게 그럼 그러니까. 제일 돌렸네 진짜 랩돌렸네 현지씨가 다섯 시 반입니다 일정에 서 가고 제 국밥까지 먹어야죠 국밥 먹어야지 국밥이 지금 그 주문했는데 얼마나 걸린대요? 오 13분 와 진짜 음. 13분으로 도착 왔어! <웃음> 빨리! <웃음> I d t